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직업분류표를 재심히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위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09가합19638-19645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여행자 보험에 관하여 여행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신한카드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 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는 점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약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는 점 여행자 보험의 보험료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계약자인 신한카드가 부담하고 있을 뿐 피보험자 및 법인 회원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위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행자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라임 종합보험 및 퍼펙트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실제 직업이 전기전자기계 금속 생산부속 관리자가 아니라 기타 전기전자기계 금속 관련 조작원이라거나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을 허위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도 망인이 평소 수행해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점 보험 모집인 소혜3이 망인에게 직업분류표를 제시하면서 그 직업분류표상에 직업 분류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직업군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 선택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전기전자기계 금속생산부서관리자라고 허위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에게 고지무위반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프라임종합보험 및 퍼펙트종합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